판타지게임이구만 어.. 예.. 그.. 바이킹 바이킹? 예 음.. 언제 오십니까? 어? 떨었다 왜 여캐를 또.. 나는 오로지 여캐만.. 역회만... 어... 아 이거는.. 뒤를 보고 뛰네? 좀 색다르네? 뭐멍구질이고 쉬프트 하고. 누르면은 뛸수있어이 대화하기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굴러서 피할 수 있고 자, 갑시다 자, 이렇게 보면은 어 있어? 트미노가 아래쪽에 있나보네? 25 이, 이렇게 나무 나무도, 주먹으로 나무를. 신을 아, 신을 그, 그, 두꺼운 건안 되고, 얇은 거. 아, 이거, 네. 적응이 안 된다니. 네, 처음엔 좀 그래. 이미 뒤돌, 뒤돌았을 때. 네. 어, 모온다모온다 하하하. 리님 친구 왔는데요? 뭐야, 이거? 친구요. 죽이는 거 아니야? 하하하. <웃음> 맞아요. 몬스터예요. 자, 이렇게... 이거 뭐야, 땅바닥... 이리로 와봐요. 땅바닥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랑 돌뭐 이런 거 있거든요? 이거 E 누르면... 넣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기본템은 템 눌러서... 템창 나오잖아요? 뭐 오른쪽에 음. 제작에 있는 걸로 만들면 돼요. 아직은 못 만드네. 재료가 없어서. 그저 까마귀한테 말을 걸면은 그거예요. 저거 약간 도움말 같은. 음. 자, 전 토끼. 돌을 집어야되네 가지 네. 지부이든에골지부에지부에지부에든에골지부지부지 이거 같은 파티라는 걸 어떻게 해? 파티를 뭐 저거 해야 될거 아니야? 그런가? 어, 돌 토끼 나왔다, 나. 파티는 어떻게 하지? 마우스 2. 오 마우스 우클릭으로 단축키 같은 게 없나봐. 단축키 창 같은 게. 1234 있잖아요. 아, 여기에 안 맞는 거 보니까 파티 아닌가? 어? 잠깐만. 왜? 나 도끼 떨군 거 같아. 어,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제가 쓰던 거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내구단 거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그거는 그거고 <웃음> 반축키 창이 왼쪽 아래에 있는거 아니야? 아니아니요그 아니요. 위에 1234 있잖아요? 아~~~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오, 오, 오, 오, 나무 깔리면 죽어요? 아 그래? <웃음> 자 이제 대충 저거 구했으면은 집터를 보러 갑시다 음 그래야지 잠깐만 이거 요거. 이거만 맞아 니 근데 뭐 파티를 해야 될거 아니 네. 파티 된거 아니에요? 어 죽었어 아, 아 나무 깔려죽으 아, 어떻게 돼? 아, 어 여기 한 명. 뭐야? 얘. 이제, 처음, 이제, 침대를 아직 못 만들면은 저기서, 세, 저기서 태어나요. 음, 처음 네. 태어났던데. 요, 요, 요, 비석. 여기서 아이템 다시 먹을 수 있어요. <웃음> 어우씨, 어렵네. 초반에는. 역시 모든 게임은 초반이 어려워. <웃음> 제가, 제 단어 컨텐츠 뽑아주려고 일부러 죽은 거야. 아. 아, <웃음> 어, 그런 기쁜 뜻이... 어, 뭐야? 돼지, 돼지, 돼지 많이 잡아야 돼. 가죽이랑 고기 있어. 좋아서 계속 거라 아, 맞다, 맞다. 음식 안 먹었죠? 어, 음식이... 그... 어, 아이, 뭐야? 저리 가. 빨리 나와 봐요. 뒤에, 뒤에, 뒤에, 뒤에. 자, 아, 여기, 이거, 이거, 제가 떨굴 테니까, 이거 먹어요. 이거, 템창 열어서, 그? 오른쪽 눌러서. 이게, 어, 음식을 음? 세 종류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. 음, 음, 음. 어, 그래서 그게 이제 세 종류가 먹으면은, 이제 피통이랑 그리고 스태미나 올라요. 어이씨, 컨트롤이 쉽지가 않네. 집으로 터그게이 이 근처에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은, 이 딴은. 저도 보라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덤 이거, 이거, 이 아 이... 이게 지금 엄청 약하잖아요? 응 음. 애들 무시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은 여기 저기인데? 여기 뭐야. 부활지...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다가 나중에인데 스킬 때문에 여기 대가리 걸어야 되거든요. 여기 보면 갈고리 있잖아요? 어 여기 돌에 이게 보스몬스터 죽이고 대가리를 여기다 거는 거예요, 이렇게 이렇게 오가 그럼 이제 또 스킬을 쓸 수가 있어. 음, 음. 보스를 잡고 죽이면은 스킬을 쓰, 그 보스 해당되는 보스에 대한 스킬을 쓸 수가 있다. 음, 꼭 개가 쓰는 건 아닌데 그뭐 그냥 효과가 있어요 스킬마다 그 음. 효과를 쓸수 있더라고. 저도 근데 첫 번째 것까지밖에 못 잡아봐서 첫 번째 건 쉬운데 두 번째 것부터가 랩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? 어.. 자동으로 돼요 그니까 탭 눌러보면은 아.. 그..뭐야.. 그 삼각형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? 그 눌러보면은 그니까 그 해당 그걸 많이 하면은 레벨이 올라요 뭐 뛰기를 많이 하면 달리기가 오르고 점프를 많이 하면 점프가 오르고 음... 그런 거에요 그건 못해요 나무도 여러 개가 있네 예 네, 그건 못해요 우리 돌 도깨 와서 여기다가 지어요 말아요 빨리 어, 일단은 뭐 지어보고 뭐 나중에 또뭐 저거 하면 또딴 데도 짓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뭐 그래도 되죠 집은 철희님이 짓는 걸로 할까요? 나뭐 아니 완전히 생초보한테 집을 지으라고 하면은 집을 지울 수 있을까? 아이 <웃음> 아. 아, 이 새끼 됐지 됐지 네, 배틀님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어, 뽀개졌다. 이제 그러면은 작업대를 해서 어 수리를 해야 돼요. 일단은 돌좀 다시 구해올게. 수리할 땐 재료 안 들어요. 아니, 어... 다, 다 만들어야 되니까. 뭘려 어, 아, 돌 이렇게 뽀개져가지고. 야너 어디까지 가냐? 음악이 되게 평화로워 <웃음> 이게 지역마다 음악이 바뀌더라고 지금 여기가 낮은 지역이라서 일로 와봐요 어디갔어요? 철인이 어디갔어요? 아돌좀 아, 지으려고 갔는데 아니요 아니요 여기, 여기 와요 여기 수리하면 돼요 수리하는데 재료 안 들어와요 오케이자 그거는 음에 드네 수리하는데 재료 안 들어가네 돌이 어, 없네 나도? 돌하고 부시돌하고는 틀리지? 네, 다른 거야 근데 그 둘다 많이 써요 그 나중에 부시돌은 화살촉 같은 거 만들 때 쓰고 하니까 아, 아 아, 사슴이 물에 있어갖고 이거 어떻게 잡을 쳐서 물어 <웃음> 저거 활 없으면 잡기 힘들어 돌돌 돌 어딨지? 돌이.. 아, 지금 아래까지 쭉 내려가봤는데 돌이 없고 이기억은 그 사슴을 죽인다고? 사슴 죽여야 돼요 저거 첫 번째 보스 소환하려면 저 사슴 대가리를 모아야 돼. 이게 저 새끼요. 머리를 뜯 머리를 뜯더라고요. 아, 공물 같은 건가 보다. 어.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어이 좀멧돼이 새끼. 아, 돌이 없어 돌 돌을 찾아야 되는데. 음. 집 집은 어떻게 줘야 되나? 저, 이쁘게! 혼.. 혼 에.. <웃음> 혼자 할때는 그냥 웅악처럼 짓고 살았는데 <웃음> 이제 우리 깍두기는 벗어나자! 이쁘게! <웃음> 망치는 뭐에 쓰는 거야? 그게 이제 건설물 수리하거나 만들 때 음, 똑같네 똑같네? 응? 나, 그럼.. 그냥 아, 해서, 다시 해놓 하나 만들어서 평판화를 그래. 하고 너도 봤나? <웃음> 음, 요기에 이렇게 다조 조기가 돼 있는구나. 뭐가요? 아, 이게 아군 피의 비활성화 활성화 하는 게 있네. 어.. 그거 하면 때릴 수 있나? 어, 그런 거 같은데. 어, 어, 때릴 수 있네. <웃음> 어? 왜안 꺼지지? 탭키 아. 눌러가지고 우측에 아. 네. 이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 거 같아 네, 근데 이거 한번 때리면은 바로 안꺼져 음. 어, <웃음> 피해 어, 스테미너가 완전히... 어? <웃음> 여기 주변에 나무 좀다 내주세요. 근데 너무 거 없어? 밤이라 그런 거. 혹시 감만 모드 같은 건 없지? 몰라요. <웃음> 저도 초봅니다.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. 근데 와우랑 약간 그래픽이 비슷한 것 같아. 예. 네. 좀 그런 느낌이죠. 나무가 두러움.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? 네, 아니 아니. 이거 아니. 기술이 어, 저기에서 하면 되는 네. 거야? 저기 네. 누르면은 가까이 가서 이 누르면은 그 뭐야 망망치 표시 있어. 요자 이렇게 고르고 바닥을. 오. 아 여기다 단축키를 이렇게 거는 거구나. 네. 나무 다 배달라고 했지? 네. 퍼게 줘야 되나? 추위를 느낀데 지금 모닥불도 아무것도 없어서 횃불 들어 횃불이라도 들면 되지 않아? 저요? 횃불 횃불 저 지금 이거 망치 들고 있어 갖고 아 이거 아니 왼쪽에 횃불 들고 이번에 망치 들었지던데? 그래요? 아니면? 안 돼요 안돼요 망치는 하나만 되더라고요.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... 오오오! 오오 이런 오오. 거야? 제작법은 어디서 보는 거야? 예? 제작법은 어디서 보는 거야? 어, 기본적인 거는 탭 눌러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여기 제작대에서 해야 돼 아... 오케이 오케이 제작대도 레벨이 있어서 음... 여기 있네? 아, 어, 여기, 여기 땅이 안내려가 여기 쉬. 어 집에 흙이 땅이 왜안 내려가? <웃음> 아, 어. 이거 뒤로 가는 거, 이거 적응 안 되네. 어, 나무 없다. 나무 좀 주세요. 잠깐, 이거 어뜨,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? 그냥 떨구면 돼. 일단 짓고 통나무, 통나무 뭐, 나무 돌 이런 거다 주세요. 어, 나무 뒤에 있는 걸다 캐고 있을 거야. 아, 이렇게까지 뭐, 지으면 철이님이 나중에 수리를 하든 아시겠지어 <웃음> 횃불이 사라졌어. <웃음> 네, 그거 내구도 다 달면 없어져. 아니 수리가 안돼 그거는? 예, 네. 횃불은 진짜. 수리가 안 되더라고. 회럼횃은또 만들 수 있고? 네 수지, 나무 응, 이건 두꺼운 나무를 베는 것보다 얇은 나무를 베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 아.. 어, 그.. 잠깐만요 그.. 도끼도 그 높은 게 있거든요. 음. 90돌로 그 만드는 거 그걸로 하면 좀더 빨라요. 아니 아니 내 말은 이게 큰통나무는배면은 네.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. 아, 그러니까 그 도끼를 상위걸로 하면 금방 돼요. 그것도. 음. 니가 존아 씨. 나무 깔렸네. 죽었어요? <웃음> 그 음식 계속 먹어요. 아니, <웃음> 나무에 깔렸다고, 나무에 깔려 아, 그러니까, 죽은 거 아니에요? 응, <웃음> 음, 나무에 깔려 죽었어 아니, 이게 위쪽에서, 아니 그 나무가 네. 그, 뭐라고 해야 되나? 이게 걸쳐갖고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<웃음> 걸쳐갖고 안 내려오길래 그래갖고 그냥 안심하고 까더니만 위에서 아래로 훅 떨어져 버리는 어? 나무 없다 나를 박는다 나무 없습니다 어, 이내 쪽으로 좀 와주면 나무 줄게 어, 근데 어디, 어디 계신지 아, 여기 계시는 거야? 나 깟, 여기 통나무 나 죽었다 뛰어오라올게 없어 <웃음> 어? 집, 집 밖에 손님이 왔는데? 좋습니다. 이게 통나무를 하나를 빼면은 이큰 나무를 하나를 빼면은 계속 잘라 잘르면 잘른대로 나오는구나. 철리님 음? 집으로 와봐요. 어. 오, 오우 근데 문은? 네? 이쪽인가? 아직 문 없어요 <웃음> 오! 손님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손님 어있어 밖에 친구 데리고 가셨는데? 잡아야지 그럼 여기 바닥을 뭘 해야 되나? 어, 뭐야? 왜 왜요? 아이씨! 이 고기 굽는. 아니 지붕이 실수로 나무을 많이 넘으셨어. 이거 고기를 어떻게 어떻게 넣? 여기에 이 e 눌러서 요리 작업 때이 e 하면 구울 수 있어. 아이트 우드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 요리 작업대다 어, 걸었잖아요. 어. 그거 한번 하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냅두면 타요. 아니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. 이거를 어떻게 건져? 익으면 익으면 이 e 누르면은 뺄수 있어요. 음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그러면은, 이거는, 그걸 기다려야 되겠네. 뭘요? 고기가 익으면은 바로 건져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겠어. 그죠? 나중에 막 요리솥 이런 것도 있어서. 음... 공을 지야 하는데? 조심해요 갑니다 와 이것도 시간 진짜 잡아먹는 게임이긴 하겠다 그죠 아유 우리 집 문을 점프로 해야 들어가네? 요치. 아니 지붕 떨어진다. 지붕 떨어진다. 지붕 떨어진다. 지붕 떨어진다. 집으로 떨어진다. <웃음> 아니 저거 저거는 안뺐어 전나무를 안뺀게 아니고 옆에 나무를 뵀거든. <웃음> 근데 옆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나무를 쳐버리네. 오. <웃음> 어... 아이 나무도 한번못 빼겠노. 이거 뭐어떡 하지? 뭘? <웃음> 이, 이 나무가 <웃음> 공중에 떠있어갖고 뵐 수가 없는데? 아 이거 부셔야 된다 아우집 어, 짓기 힘들 됐다 <웃음> <했다>. 다 <웃음> 부서진다 나 부서진다 아 저기는 어떻게... 저... 저걸 해야 되지? 자기가 부신가 보신 내가 보신게 아니여 이니 여기 통나무 여기 떨궜어 네 하나 더 여기 통나무 네 아이 손질 못해 키가 작아서 아 <웃음> 어... 내금 뭐야? 네? 아, 아, 그 네? 도마뱀. 그것도 잡으면 그 고기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아, 얼추 아, 그래? 아, 아, 힘들어 자자자자 아 대충 완성됐어요. 집으로 오세요. 우리 잡시다. 뭐, 뭐 자는 것도 있어? 예, 네, 여기 스펀지 좀 설정해야 돼. 뭐... 아얘왜 자꾸 왜 우리 집에 와 갖고 시기야. 집들이 안 한다고 집들이 안 해. 시기. 뭔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네. 고기를 먹으니까 체력하고 스태미너가 많이 올라가네. 예, 네, 그 그거 보면은 음식에 빨간 색깔 포크면은 체력이 많이 오르고 노란 색깔 포크면은 스태미너가 많이 올라요. 폰지점 설정돼. 음. 아. 좀 아직 누덕누덕하지만 그래도. 어 근데 아늑 칸이 좋은 거 같은데? 그래, 그래. 근데 근데 여기는 어 <웃음> 아까 저거 실실증인 듯 애들한 아니야? 편남이아 이거 나무 하면은 또 쓰러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? 응. 믿겠습니다. <웃음> 지켜보고 있습니다. 방향 오. 집은 지었으니까 상자 같은 거는 없어? 상자 집에 지어놨어요. 어, 오케이 이제 슬슬 첫 번째 보스를 한번 잡아봅시다. 벌써? 에? 네? <웃음> 어이 보스 잡을 수 있죠? 저 나무 몽둥이 하나 들고 혼자 잡았는데. 아 그래? 네. 잠깐만 술이 좀. 이게 장비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작 대 보면은 업그레이드 있죠? 그거 눌러서 재료 모아갖고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어요 출발했어? 에? 아니요 지금 저 잠깐 재료 모으러 활 만들어서 사슴을 잡아야 돼요 활이 없으면 저 사슴 잡기 철인님, 이 철인님이 몸빵을 하실래요? <웃음> 뭐 아무거나 상관 없어. 근데 아, 네. 이런류의 게임은 나는 솔직히 예전에는 저거 몸빵용으로 많이 해가지고. 혹시 나그 멧돼지 잡아서 좀 가죽 좀 모았습니까? 가죽 조각. 멧돼지 가죽 세개 있어. 어. 그거 넣어놓게. 네. 무싯돌 여덟개 잠깐만... 그러면은... 철이님 도끼 못사요? 지금 나은 운동이 쓰고 있지? 아니 아니 토끼토끼 돌망치 돌돋끼인가? 어... 어 돌돋끼 그러면은... 이걸로 만들고 우선... 자... 여기... 여기... 제일 왼쪽 상자에 이거랑 이거랑 넣어놨어 도끼는 이제 그걸로 쓰시고 무시돌 도끼 쓰고 오케이 좀 멧돼지를 잡으러... 무식돌 도끼가 더잘적아야 되나 봐 네? 반갑네 난안 반갑네 빨리 가게나 오대미지가좀더 좋아진 거 같아? 아, 어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야아태미아가 너무 딸리는데?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멧돼지. 사슴도어 몽둥이로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좋은데. 멧돼지다. 어. 힘내도 뭐가해 겁나도 못 가네. 겁나도 못 가. 아 방송인데. 아 방송 안 켰어요. 바르고 고무를 써야지. 에이, 녹화 녹화 중이야 녹화. 아이새 저. 아 아이, 미친. 왜 <웃음> 그래? 아니 왜 이렇게 잘 도망가지? 아이너 갇혔지 어 어디갔어어이 뭐..뭔 집이 있냐? 네어 벌집! 벌집! 요한을 먹었대 네 그거 좋아요 나중에 벌..벌 벌 그거 집에 만들면 돼 어 여깄다 멧돼지 이 새끼 아이 새끼 이 새끼 아왜 이렇게 도망다녀 아유 어 철희님 글로 가요 글로 가 글로 가요 멧돼지 아 멧돼지 어디 어디 아, 난쟁이인데? 아니 멧돼지인데 어느 회색 난쟁이인데? 아, 쟨 살려줍시다. 너무 잘 도망간다. 아, 어? 근데 멧돼지가 왜 이렇게 없지? 저 아까 초반에 멧돼지 한 두세 마리 잡은 았던잡거 같은데? 세네마리인가? 그걸로 부족합니다. 서른마리 잡아야 합니다. 아, 어, 그래? 여기 사슴 있다. 사슴. 사슴! 사슴! 이 새끼. 잡을 수 없잖아. 파리 세는다며. 근데 네, 네, 이 이게, 이게... 이게 아 이거 잘 이거 나무인대로 잘 몰면은 잡을 수 있긴 한데 어 멧돼지다 어, 이상하다 원래 멧돼지가 보면 달려드는데 왜다 도망을 가지 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? 아, 그런가 보네? 햇볼을 안 들고 있으니까 달려드네. 아냐, 맛있어요, 커피. <웃음> 아냐, 진짜 맛있어. 나는 물을 못 맞추겠더라. 믹스커피입니까? 응. <웃음> 음. 믹스커피 내가 물을 잘못 맞춰. <웃음> 어우. 괜찮아요. 어차피 싱거우면 하, 하나 더 따서 넣으면 되고 <웃음> <웃음> 맞아, 그래서 막 아리가리 섞어! <웃음> 네. 하나 더 따서 넣으면 되지 철인이 어디 갔어요? 안가 <웃음> 찾았다! 사슴 잡았다 에? 네? 잡았어요? 오오오오 사슴... 어. 사슴 고기 사슴 가죽 머리통.. 머리통은 나왔어요? 몰라 머리통은 안 나온 거 같아 어..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나무 원형 방패?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어.. 기라고 그거 하면은 오른쪽 누르면은 막기 할수 있어요 그.. 패링 같은 게 돼요 딱 맞는 그 타이밍에 막기를 딱 해서 막잖아요 음... 그러면은 나길잊어버것같아그 M 누르면은 집 모양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? 어나 어. 되게 어. 먼 곳까지 간 그쪽으로 하냐? 할게 어, 그집 근처에 있어 돼지 가죽이 필요한 거야? 그 가죽 조각 가죽 조각 그럼 그러니까 활을 어.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밤이라 그런지 잘안 보이네 예, 잡시다 Spell us.